자, 네 번째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면에 별도 기입한 주석과 도면 뷰의 고정 방법. 주석을 기입했는데, 도면 뷰를 이동해도 주석이 같이 이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같이 이동하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불업식, 굴업 불업 잡아야 되느냐. 그런 건아니고요 보시면, 이게 첨부 파일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쓰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죠. 자, 여기다 대고요. 이 뷰가 하나 있는데요. 자, 뷰를 약간 분리를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정렬해서 배열 분리하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추석에서 노트. 화살표 없이요. 없이 노트를 하나 기입하겠습니다. 뭐, 주석. 그렇죠. 선생님, 멋쟁이. 자, <웃음> <참, 웃음> 죄송합니다. 미쳤나봐요. 그설 그렇죠. 음,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학원 광고나 하겠습니다. 진정한 컴퓨터 학원. 이렇게 썼습니다. 뭐 글자체 이런 거다 바꾸면 되겠죠. 자, s 시요 근데 얘로 움직이면 얘는 잘 움직이죠. 자, 그러면 이 뷰를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죠. 저는 이 뷰에 이렇게 어, 주소를 달아놨는데 같이 움직이게 하고 싶어요. 같이 안 움직입니다.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하셔가지고요. 첨부 파일 뷰에 부착 한 다음에 부착할 뷰를 네, 빨간색이 떴을 때 한번 클릭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죠. 어떻게 될까요? 얘로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빼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첨부 파일에서 시트에 부착 하셔가지고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첨부 파일입니다 뷰에 부착 어느 뷰뭐 거리상으로는 관계없습니다 이 뷰에 부착 그럼이 뷰를 움직이면 얘가 움직이게 되겠죠 얘는 움직일까요 당연히 안 움직이겠죠 두 군데에 부착할 수 있나요 그렇게는 안 되죠 또 뷰에 부착 이뷰 한번 찍어볼까요 그러면 어 얘도 움직이고 얘는 안 움직이면 움직이네요 그러니까 제일 가장 최근에 부착한 이 여기도 부착하고 여기도 부착했으면 1번, 2번이 다음 2번에 가는거죠. 그래서 네, 전 남친, 전 여친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뷰에 부착이라는 요좀 신기한 메뉴였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 처음 봤는데 질문이, 질문하신 이질문 분의 그 고맙게 생각합니다. <웃음> 질문을 해주시니까 제가 또 기능을 찾아보고 기능을 또 익혀가지고 저도 기능이 실력이 늘어나고 상당히 윈윈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